안녕! 쏘린이 TV! 오늘은 쏘린이가 마트에서 사온 마카롱 케이스 꾸미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. 마카롱 케이스 꾸미기는 여기 이렇게 뒷편에 하는 방법이 다 적혀져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소린이가이 하는 방법을 읽어 주면서 같이 한번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일단 여기 하얀색 이거는 본드예요 본드인데 생크림처럼 하얗게 짜서 나오는 그대로 굳는 본드예요 하얀색 본들을이렇게 손으로 주물주물주물주물 해줘서 이 친구를 녹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쭉쭉 짧게 쉬워지기 때문에 쭉쭉쭉쭉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꾸밀 마카롱 케이스예요 짜잔 이렇게 열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석 우리의 비즈와 귀여운 토끼와 곰돌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꾸밀 한번 가볼게요 고고고 짠 여기 밑에 있던 종이는 저의 마카롱 돗자리가 되어 보겠습니다 생크림 본드를 이렇게 쭈물쭈물 주물 해주도록 해요 원래는 이렇게 비즈를 어디 놓아야지 이렇게 정하고 하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뚜껑을 일단 열고 이 뚜껑 먼저 꾸며볼게요 아 열고 난 다음에 이거구나 얘 돌려서 짜잔! 이제 본드가 나올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자 이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주어서 약간 덕지덕지 바르는 게더 예쁜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덕지덕지 발라볼 거예요 이 본드는 이렇게 하얀색이 그대로 붙기 때문에 좀 바를 때도 좀 예쁘게 잘 발라줘야 돼요 일단 저는 실패입니다 비즈를 멋지게 꾸며 보도록 해볼게요. 짜잔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제 마카롱 케이스 도도도 그리고 아까 조금 실수했던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생크림 본드에 이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짜면 사실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쁜 모양의 생크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다짠 다음에 꾹꾹꾹꾹 눌러 버려가지고 그 모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꼭 성공해서 예쁜 모양의 마카롱 케이스를 만들기를 바랄게요 <웃음>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